달력상으로는 봄을 맞는 입춘인 오늘 4일 금요일에도 일본은 동해 쪽 넓은 범위에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오모리시의 적설은 오늘 2월 4일 9시까지 12시간 동안 17cm 늘어나 139cm를 관측했습니다. 아오모리시에서 130cm 이상의 눈이 쌓이는 것은 2013년 2월 26일 이후 9년 만입니다. 또한 어제 2월 23일 오전 11시 30분경에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남부에서 또 지진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요코하마라면 가나가와현은 관동 대지진의진앙지였던 가나가와현, 서부 오다와라시와 멀지 않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가나가와현에서 최근 지진운 출현 이후에 일본에서 강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0일 새벽 1시 8분경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오이타현 앞바다인 휴가나다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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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는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지바현 북서부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을 지바현 지진은 출현 이틀 뒤에 지진운 출현지역에서 지진이 세번 발생을 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2월 3일 목요일 오전에 일본 관동지역 가나가와 현 동부에 지진운이 출현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규슈 휴가나다 규모 6.6 강진과 같이 2월 1일에 가나가와 현 동부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을 한 후에 이틀 뒤인 2월 3일에 가나가와현 동부에서 지진운이 출연을 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